무상증자 추진 가능성에 슈프리마 계열주 강세, 그리고 배터리가 2분기 전망도 탄탄하다는 소식과 함께 정부에서 5년간 7조 원을 지원한다는 소식으로 2차전지 관련주를 비롯해서 리튬, 음극재 니켈 관련주들 강세였고,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 소식 지속으로 희토류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라시 종목들 하나씩 볼게요. 먼저 센즈랩과 드림 시큐리티입니다. 보안 관련으로 지라시 올라왔고 센즈랩은 고가 2.6% 드림 시큐리티는 별 반응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미국 정부가 만든 기밀문건이 유출되어서 국제적인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정부기관이 국가안보실을 비롯한 한국 정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도청과 감청을 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와서 파장이 일고 있다고 하네요. 이 소식으로 사이버 보안업체인 샌즈랩이 부각되었고 샌즈랩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는 지능형 보안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다음 EID는 고가 29%이고 리튬 관련으로 찌라시올로 왔습니다. EID는 캐나다 노람리튬과 리튬광산 프로젝트에 대한 지분투자, 생산 리튬 장기 구매를 위한 사전 협의를 완료했다고 합니다. EID가 2차전지 핵심 장비부터 소재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하면서 자체 2차전지 밸류체인 구축에 나설 것이라고 하네요. EID 강세로 커플링 종목인 이트론과 이화전기도 함께 강세 나왔습니다. 커플링 종목 참고 암기하세요. 다음 에코플라스틱입니다 전기차 자동차 부품 관련으로 찌라시올로 왔고 고가는 4.5% 입니다 미국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자동차 탄소 배출 기준을 강화하고 2032년까지 판매되는 신차의 67%를 전기차로 대체한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12일에 미국 환경청에서 탄소 규제에 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 10년 뒤에 신차 세대 중에 2대는 전기차가 될 것이라고 하네요. 다음 보성파워텍입니다. 에코플라스틱 뉴스 동일입니다. 전기차 보급에 속도를 낸다는 소식으로 보성파워텍은 전기차 충전기 관련으로 찌라시 올라왔습니다. 보성파워텍이 과거 한국전력본사의 자체 기술로 개발한 전기차 충전기를 공급했다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오늘 별 반응은 없었습니다. 다음 알체라입니다. 메타버스 관련으로 지라시 올라왔고 고가는 3%입니다. 네이버의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가 게임물 등급 분류 규제를 비껴감에 따라 수익 모델 다각화, 콘텐츠 다양화 등 운신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업계에 따르면 문체부와 과기부는 메타버스와 게임 구분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과정에서 커뮤니티형 메타버스는 등급 분류를 면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으로 메타버스 관련 주인 알체라가 인공지능 영상인식 솔루션 전문 업체라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알체라는 얼굴인식 AI 기술 이상 상황 감지 AI 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선두권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네요 다음으로는 코아시아입니다 반도체 관련으로 지라시 올랐고 고가는 11%입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의 전속 디자인하우스 파트너 기업인 코아시아가 삼성의 최대 경쟁사인 TSMC로부터 중국 대형 고객사의 주문을 따내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수익 인식은 칩 개발과 양산 승인 등 성공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코아시아는 개발비 약 130억 원을 마일스톤에 따라 수령하게 되고 2025년 삼성 파운드리 칩 양산시부터 4년간 최대 약 1,400억 원을 수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다음 M플러스입니다. 2차전지 관련으로 찌라시 올라왔고 고가는 2%입니다. 포르투갈 총리가 이번 주방안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주요 기업들과 투자 유치 회동에 나선다고 하네요. 특히 코스타 총리는 방안 기간 동안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신재생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 기업들의 포르투갈 내 시설 투자를 적극 유도할 것으로 알려져서 방안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으로 엠플러스가 과거의 SK온으로부터 24대의 패키징 장비 발주를 받았다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2차전지 관련 강세에 세노텍도 찌라시로 올라왔고 오늘 고가는 7.5%입니다. 세노텍은 세계 최초 2차전지 필수 리튬 소재 전세계 점유율 1위 업체라고 하네요. 세노텍은 정밀장비 가공 재료 기업으로 2차전지 배터리 제조 공정 소재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개발해서 중국에 수출한 데 이어 국내 업체와 공급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에이블 cnc 입니다 매각 관련으로 지라시 올라왔고 오늘 고가는 5%네요 1세대 화장품 로드샵 미샤를 운영 중인 에이블 cnc 매각 작업이 초반부터 흥행 조짐을 보이면서 순항 중이라고 합니다 매각측은 조만간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한 뒤 이르면 5월쯤에 본입찰에 나설 것이라고 하네요. 다음 AFW입니다. 음극재 관련으로 찌라시 올라왔고 고가는 6%입니다. AFW가 리튬이온 배터리의 음극마찰용접단자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100% 독점하고 있다는 점이 재차 부각되었습니다. 다음 현대차 관련 내용으로 현대공업이 찌라시를 올라왔고 고가는 6% 입니다 내용 볼게요 현대차 기아의 올 1분기 영업이익이 각각 2.6조원 2.1조원 등총 5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되었다고 합니다 현대차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을 제치고 1분기 상장사 영업이익 1위를 기록할 것이 유력해 보인다고 하네요 다음 현대 엘리베이입니다. 경영권 분쟁으로 찌라시 올라왔고 고가는 6%입니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친인척이 현대 엘리베이터의 주식을 담보로 약 300억원의 추가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현대 엘리베이터에 대한 현 회장의 배상 판결을 이끌어낸 이대주주 신둘러 홀딩스 측이 현 회장의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을 추진하는 가운데 경영권 유지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하네요. 다음 국전약품입니다. 2차전지 관련으로 찌라시올로 왔고 고가는 5%입니다. 국전약품은 과거 2차전지 분야의 4대 핵심 소재 중 하나인 전해액 참가제 원천 소재 기술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2차전지 관련 강세에 이 점이 부각되어서 지라시로 올라왔네요. 다음 주연테크입니다. 동전주이고 오늘 별 반응은 없었고 이낙연 관련으로 지라시 올라왔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국내에 머물기로 한 10여일간 이낙연계 세력을 집결해서 구심점이 될 가능성이 거론된다고 합니다. 출국 전 회동이 확실시 되는 상황인 만큼 이낙연 전 대표가 이번 6월 귀국전 정치활동을 위한 기지개를 켜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SDN입니다. 태양광 관련으로 지라시올라 왔고 고가는 5%입니다. 11일인 내일 환경부는 수상태양광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재생에너지 행사를 개최한다고 하네요. 이 소식에 태양광 관련주로 부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4월 10일 장중 찌라시 정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